안녕하세요. 어,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죠?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냥 시원한 물냉면하고 비빔냉면 입맛대로 먹으라고 두 가지를 할 거예요. 먼저 육수를 내야 되니까 디포리하고또 어, 멸치하고 이런 새우 마른 새우 이렇게 같이 볶아서 이게 비린내라니까 살짝 이렇게 비린내 안날 정도만 이렇게 이제 볶아서 주고. 여기에 다시마도 좀 넣어주고. 파두 뿌리. 그 다음에 양파 4분의 1. 이게 감초인데요. 이 감초는 이게 약간 단맛을 내주거든요. 그래서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두 뿌리만 내야 돼. 마늘. 어, 여섯 쪽. 이게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이렇게 끓였는데 국물이 이게 잘우러났죠 이제 더 많이 끓이면 오히려 어... 리치에서좀 뜰분 맛이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끓이면 안되고 이 정도로 이, 이게 1인분 어 물냉면 육수예요. 식초 두 개, 설탕 하나 반, 소금 조금. 음. 아, 이렇게 만든 거를 이렇게 만든 육수를 내가 이렇게 얼렸어요. 비빔냉면 어, 다데기 마늘 좀 넣어주고 식초, 그다음에 매실. 깨소금, 설탕, 참기름. 그 다음 이거는 아주, 그, 고추장, 음, 담을 때 하는 고춧가루예요. 아주 고운 거. 좀 넣어주고. 이게 1인분, 1인분 소스. 이거 냉면 살이, 냉동실에다 꽁꽁 얼려졌어요. 찬물에다 넣으면은 이게 잘 부스러지더라고. 근데 뭐 이건 오래 삶으면 안 돼. 한 1분, 한 40초, 40초 정도 어 삶으면 돼. 이거 보글보글 물이 올라올 정도 정도 꺼내야지. 깨끗이 쳐야 되는 거야, 냉면은. 싹싹 문질러 가면서. 그래야 면발이 좀 옹실옹실하게 쫄깃쫄깃해이게도 많아지? 이따 좀더 보태. 여기에는 이제 고, 고명을 얹어야지. 배, 오이, 열무김치, 토마토. 여기에 계란. 이제 육수만 보면 땡이야. 이 계란은 옆에다 놓고 양념을 얹어야겠어. 이건 비빔국수. 계란을 올려. 이런 얼음. 같은 육수 좀 부어줘야 돼 이게 믹서기가 돌아가니까 갈아올게 이게 얼음이야 다 얼음 <웃음> 이게 녹아야 돼 얼음 와 이거 얼음이 이제 이게 녹으면 물이 되는데 지금 얼음을 갈아서 얼음이에요 여기도 좀 넣어주고 엄마. 자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비빈 음, 열무 어, 냉면 여기는 어, 열무 물냉면 이렇게 해서 안성을 했어요 어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시원하게 먹으면 징하게 시원하겠지라잉 <웃음> 그래서 오늘은 우리 냉면으로 메뉴를 정했네요 어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사비 아사비를 그 주부에 든거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더 새콤하게 드시려면 식초를 좀더 넣으면 되고 입맛대로 하시면 됩니다.